오늘 아주 맛있는 갈비찜 한번 만들어봐요. 맛있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죠? 맛있는 레시피 한번 올려볼까요? 갈비찜에 들어갈 돼지 갈비는 이렇게 보시면 기름기가 좀 적절하고 살코기도 좀 적절하게 돼 있는 이 부위를 사시는 게 좋아요. 이거 사와가지고 첫 번째 할 일은 핏물을 먼저 빼시는 거예요. 핏물 빼는 거는 그냥 물에다 담가 놓는 게 아니라 한 5분 후에 그 핏물 빠진 거를 버려주세요. 버리고 새 물을 또 떠가지고 핏물을 또 빼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두세 번 정도, 2삼 30분 정도 핏물을 빼주시면 됩니다. 돼지갈비 삶은 물을 준비를 하시는데요. 통후추 넣어주시고 그리고 생강 넣어주시고, 그리고 월계수잎 넣어주시고, 물을 팔팔팔 끓이세요. 물을 팔팔팔 끓인 후에 돼지갈비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돼지갈비를 어느 정도 핏물을 빼주시면 이렇게 깔끔해져요. 이렇게 깔끔해도 그 초벌 샤워를 할때 어 불순물이 좀 빠져 나와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어, 흐르는 물에 씻으면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뭐냐면요, 더덕이에요. 이게 더덕주에 담아두었던 담겨져 있었던 더덕인데 제가 집에 소주가 없어가지고 당금주도 거기다 이제 써가지고 <웃음> 이거를 사용하려고요. 그 아까 그 돼지골, 돼지갈비를 초벌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넣을 때. 이 더덕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소주나 뭐 당금주 뭐 그런 거 넣었던 효과가 좀 나니까 이걸로 저는 대체를 합니다. 이제 이게 팔팔팔 끓어야 돼요. 지금은 제가 사진을 찍느라고 영상 촬영 때문에 김이 많이 올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웃음> 불을 살짝 일단 좀 껐어요. 근데 이거 보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어, 팔팔팔 끓는 물에다가 돼지갈비를 1차로 초벌해 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넣으시고 끓이시는 거예요. 팔팔 끓이시는 거예요. 핏물을 제거한다고 해도 위에 불순물이 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팔팔 끓이셔서 한 10분 정도 후에 돼지갈비를 깔끔하게 씻어 주셔야 돼요 흐르는 물에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면서 깔끔하게 씻으셔야 돼요 그래야 잡내가 없어집니다 돼지갈비 깔끔하게 씻었어요 요렇게 씻어 주셔야 잡내도 제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양념을 시작해 볼까요 양념 준비를 하시는데요 양파하고 배하고 물한 500ml 정도 준비해 놓으시고 이걸 한꺼번에 넣고 가르세요 여기에 좀 매콤한 맛을 추가하고 싶으시면 청양고추를 한 3-4개 정도 썰어 가지고 같이 갈아 주셔도 칼칼하니 그런 맛도 나고 아주 맛있습니다 저는 매운 걸 싫어하니까 청양고추는 뺐어요 이렇게 해서 갈아주세요 곱게 배랑 양파를 갈은 거를 양푼에 일단 부어주세요 근데 여기다가 양념을 좀더 해야 되거든요 자 네, 여기에 이제 양념을 넣어줄 거예요. 이건 이 정도 되면 어, 마늘은 한두 큰술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간장 여섯 큰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더보기란에 재료들이 다 있어요. 그 재료들을 각 가지 재료들을 넣어서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리고 올리고당 다섯 큰술 정도, 다섯 큰술. 요렇게 해서 섞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담금주 좀 넣을 거예요 아이고 흔들렸다 <웃음> 담금주 한 반컵 정도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잘 섞여 졌죠 모자라는 간은 나중에 어느 정도 끓고 나서 간을 좀 보시고 나서 어, 싱거우면 간장 간을 좀더 하시고 어, 좀 이렇게 덜 단맛이 난다 그러면 올리고당이나 설탕 약간 넣으시면 좋은데 뭐 거의 너무 달게 너무 안 짜게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갈비를 냄비에 담을 때 조금 이렇게 도톰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칼집을 조금씩 넣어주시면 좋아요. 너무 깊게 넣으면 다 떨어져 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하세요. 냄비에 갈비를 다 넣으셨으면 아까 준비해 두셨던 그 소스 이렇게 부어 주세요 좀더 부으면 이렇게 차작차작 해지죠 고기가 이렇게 차작차작 해질 때까지 소스를 부어 주면 됩니다 갈비찜에 들어갈 재료 준비하는데요 어, 마늘은 그냥 통마늘을 넣을 거고요 대파 좀 굵직하게 2cm 정도로 뚝뚝뚝 잘라주시고, 그리고 이제 표고버섯도 모양을 좀 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요거는 감자예요. <웃음> 꼭밤 같죠? <웃음> 감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요거 하나를 넣었는데, 부재료를 너무 많이 넣어도 솔직히 맛이 좀전 그래요. 그래서 적당히 넣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홍당무. 당근. 당근도 이렇게 돌려깎기 해가지고 이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돌려깎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감자 같은 경우에는 돌려깎기를 하면 이렇게 겉에가 이제 끝에가 부스러지잖아요. 익으면. 그러면 이제 지저분해지니까 돌려깎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 그냥 막 이렇게 해서 먹을 때는 굳이 돌려깎기 안 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손님 상 이라든지 요런데 내놓을 때좀 모양도 이쁘고 어 그렇게 좀 깔끔하게 음식이 하려면 돌려깎기를 하는 것은 어 추천하는 방법이죠 <웃음> 좀 귀찮긴 해도 자 그럼 부재료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제 보글보글 끓고 있는 갈비찜에다가 이 부재료를 넣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재료를 넣어 주시고 뚜껑을 닫으시고 끓여주세요. 그리고 마늘하고 그 당근하고 감자하고 어느 정도 익을 때때 때어 마지막으로 대파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끓이세요. 부세료들 어느 정도 익었으면 이제 여기다가 대파 넣어주세요. 대파를 넣으시고 자 참기름을 아까 제가 두 큰술 넣으라 그랬잖아요. 한큰술만 넣으세요 그래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살짝살짝 이렇게 뒤적뒤적 해 주셔야 돼요 이미 갈비찜은 거의 다 완성이 된거예요 지금 이제 대파를 어느 정도만 익히시고 이제 상에다 내셔, 내셔서 맛있게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참기름 넣은 상태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대파가 익을 때까지만 한소끔 끓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15분에서 20분 정도 좀 약한 불에서 뽀글뽀글 이렇게 끓여내시면 아주 맛있는 갈비찜이 완성이 되어요 이게 국물이 조금 이렇게 쫄아들었으면더 좋았을 거를 제가 먹어보니까 중간중간을 해봤어요 먹어보니까는 어, 이 상태로는 그냥 먹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드실 때이 국물이 좀 아깝다 싶으시면 여기에 이제 불린 당면을 좀 넣으셔 가지고 당면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포부로 더 이렇게 만들어 드셔도 아주 맛있답니다. 명절엔 갈비찜 빠지면 서운하잖아요. 맛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떡> 사먹는 것보다 낫네